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차원 형상의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등각 뷰에다가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 뷰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나중에 처리하느냐 먼저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센터선 있죠 축 이런걸 먼저 기입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는데 치수를 기입할 때도 어느 평면 따라서 치수를 기입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예제 파일을 열어보죠. 일단 플랜즈입니다. 이게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몇 개의 평면은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두개 정도 더 만들어보죠. 드래그해서 오케이. 또, 이면도 찍고, 드래그해서, 오케이. 그 대신 이두 개의 평면은, 비즈빌리티를, 가시성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뭔지, 만약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평면을 잡는 과정에서, 올 파트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숨기는 거,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올 비즈블 하시면,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 평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두 개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결과 파일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보시면 뷰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죠 이 안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자식들이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요 구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뉴 하셔가지고 스탠다드 베이스 1대2고요 위 등각 일단 히든 라인으로 아 요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엄마죠. 엄마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죠. 그렇지만 등각 뷰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다가 브레이크아 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파를 할수 있느냐? 그게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스케치에서 제가 이 뷰에다가 사각형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빠져나온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뷰 찍고 홀까지 해보죠 이 홀까지 오케이 하면 잘리죠 그렇지만 이 잘린 부분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뷰에 대해서 프로젝션 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가 자식으로 포함이 됩니다 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식이 3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실습을 해보죠. 스탠다드, 베이스, 1대2,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자, 두 번째 거라 하고, 오케이. 내려놓고요. 먼저, 등각뷰를 먼저 치죠, 그러면. 그러려면 스케치가 필요하겠죠? 요 스케치, 이 평면, 이뷰 안에 사각형 가지고, 센터에서부터, 오케이, 클릭, 피니쉬 스케치. 뭘 여기서 바로, 예, 브레이크아웃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음. 브레이크아웃, 크레이트 뷰에서 브레이크아웃 하시고, 프로파일은 어차피 뭐 사각형이 스케치가 폐의 영역이 폐곡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잡힌거죠 그래서 홀까지 홀까지 오케이 하고 이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젝티드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프로젝티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레이트 하고 옆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단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이크아웃 때문에 조금 치수 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억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우세요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등각 뷰가 반드시 얘에 대해서 종속 뷰가 돼야지 이렇게 트리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브레이크 뷰 했을 때 여기에 다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구요 자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축부터 먼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 뷰를 클릭하면 뷰 안에 스케치가 이루어지는데,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지금 시트 뷰,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일단 아닙니다. 타원돼볼까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일단 타원도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모서리용, 오케 하시고, 얘를 옵셋을 냈습니다. 찍고 안쪽으로. 오케이.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간격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하게 컬러 가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요 선이 있죠? 요 선은 property 들어오셔가지고, 선 타입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1.3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어, 체인으로 하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다 이제 중심선, 요거로 하시면 돼요. 원 찍고, 여기 원 찍고, 우클릭, 크레이트. 한번 더요. 여 찍고, 찍고, 우클릭, 크레이트. 계속 살아있으니까 꼭 ESC키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얘 가지고 만들죠 찍고 찍고 크레이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클릭, 크레이트. 찍고 찍고 우클릭, 크레이트. 일단 취소하시고 그다음에 얘 어, 얘는 남겨 두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수직선 있죠? 수직 축도 회전축 있죠?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 찍고요 요 찍고 얘 찍고 클릭 크레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선은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요선도 필요 없고 얘만 살짝 이렇게 드래그해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럼 얘 찍고 얘 찍으면 되겠죠 클릭 크레이트 하시고 어... 요 필요없는 선은 지워버리면 어, 이 선은 남겨두고요 이선 필요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거는 살짝 이렇게 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정도 축이 만들어졌죠 예, 이건 필요없네요 물론 이쪽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음. 만들어 오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니저에서 스타일 에이트에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는, 어, 물론 앞에 스타일 에이트 배웠으니까 그거 아주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 축과고 이축에 수직인 이 축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노테이트에서 누르고요. 이 모서리 찍고, 이 모서리 찍고. 단 이렇게가 아니라 오른쪽 타입을 바이섹트. 다시 말하면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지금 90도를 이루고 있죠. 바이섹트하면 45도 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그다음에 얘를 좀 늘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마치면 오역이역 이선과 이선의 교점상에 왜 이게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형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툴에서 매정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 거리값은 45죠 근데 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 거리값은 50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형상의 스케치를 이 높이를 45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들어와 보면 이렇게 같이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형상에 따라서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구,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안 줄어들죠. 예. 자, 뭐, 요즘도로 하죠. 자, 일단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죠. 여기는 50으로 하고요. 피니시. 예. 그러면 얘가 따라오겠죠. 이렇게. 자.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자자그 자, 다음에 이제 치수를 한 번씩 기입을 하는데 치수를 기입하려면 음, 이런 형상들 때문에 치수 기입이 좀 불가능합니다 여기 4분점이 여기 있는데 요 선이 결체해서 줄어들지도 않죠 그런데 그럼 이런 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한테 필요없는 그러니까 자업하는 좀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 숨기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로 이렇게 다 선택하고 우클릭, 비지빌리티를 꺼버리면 숨겨지겠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면 됩니다. 이뷰 안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우클릭 하셔가지고, show, hidden, annotate. 이 annotate죠. 이 숨겨진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보이게 할 것만 다시 클릭, 클릭 하시고, 오른쪽, d o n 하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다시 선택하고, 꺼버리면 숨겨지죠 한꺼번에 다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클릭 쇼 h 하면 한꺼번에 다 켜집니다 아시죠 자 일단 컨트롤 z 숨겨 놓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죠 자 디멘션에서 일단 이 모서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를 기입하면서 오른쪽 눌러 보죠 옵션에서 뭐 싱글 라인 에러 헤드가 인사이드랑 화살표 안쪽으로 와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걸 체크해자면 바깥쪽으로 와 있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요 싱글 라인, 싱글 디멘션 라인 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꺼면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r e 프롬 센터 여기서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달리죠. 센터 선까지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꺼져 있으면 센터 선 중심까지 선은 표시가 안 되죠. 보통 이제 요 타입으로 많이 쓰시는데 요런 경우에는 요거는 가능한데 옵션도 가능한데 평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처럼 그런 식의 치수를 기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예 D 입니다 이거 디멘션 t D, D 하시고 여기 4분점 있죠 요 4분점하고 요 4분점을 찍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평면을 다른 평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클릭해서 요 타입 볼까요 뭐 수평 수직 정렬 치수가 있네요 여기 show all part 아니면 show all visible 한 다음에 이 평면을 찍어주면 이 평면 따라서 이렇게 치수가 기입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더요 D 이번에는 5 2이 그러니까 E1 E1 이렇게 잡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센터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센터 우클릭 평면을 이 평면을 잡고요 이렇게오 OK 음, 하면 됩니다 자 안쪽이죠. 그럼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잠을 어, 잡았습니다. 4분점, 4분점 우클릭 평면을 요 평면을 잡고 클릭 꼭 오른쪽 OK 찍고 오른쪽 OK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확장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치수 여기다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보죠. 일단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32, 54, 7.5, 90 요런 치수입니다요것도요선 때문에 지금 작업이 좀 불편하니까요 요선 만큼은 비즈리트 꺼버리죠 D 여기 4분점 4분점 우클릭 평면을 이 평면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요 자 여기 4분점이 어디 있나요 선택이 잘안 되네요. 자, 이번에는 어원 사분점이 아닌가요? 예. 중심부터 중심까지네요. 예 그러니까 음, 요원 있죠? 원 센터, 요 센터. 우 클릭. 평면은 이 평면 따라서. 요렇게. 그렇죠? 사분점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쯤 어디 있을 거예요. 우 클릭. 평면을 이 평면 따라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7.5 칠수 있죠? 얘도 여기 4분점 여기 있을 거에요. 찍고 찍고 이렇게 클릭. 오케이. 그 다음에 90치수는 얘를 찍으면 되겠죠.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요. 클릭.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치수 주니까 센터부터 걸리는데 그러면 뒤 하면서 음, 여기 4분점 있죠. 4분점 하고 여기 4분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어 이50 치수 같은 경우에 좀 애매모 하죠 그렇죠? 50 치수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50이 있고 45 치수가 있죠 자 D 하시고 E1 있죠 E1과 E1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매겨지죠 일단 평면 이 평면입니다 그래도 이상하죠 우클릭 타입을 여기서는 이제 수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 오케이 OK 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이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45 치수 요 치수를 안매기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디멘션 원 찍고 원 찍고 우클릭 평면은 이 평면 잡고요 이번에는 다시 우클릭하신 다음에 타입을 호리전탈, 수평으로 잡으시고 이미 위치에 콕 찍고 오른쪽 오케이 OK 한 다음에 이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치수가 좀 지저분하죠? 그러면 디멘션 타입, 음, 스타일 트에서치수 관련된 것만 몇개 보도록 하죠. 디멘션요. ISO 쓰는 거죠. 그래서 필 e r 하시고 소점 이야 후행은 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지금 뭐 쓰고 있죠? 예, 노트 텍스트를 쓰고 있으니까, 노트 텍스트의 글자 크기를 한3 정도로 아, 2.5 정도로 할까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세이브 하면, 이렇게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좀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지름 치수가 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이서를 홈키 누르셔가지고, 앞쪽에, 앞시 갖다 놓으시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요 스타일을 카피하세요 카피 파라프트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면 해당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이뷰 있죠 다시 한번 브레이크 아웃 뷰를 찍고요 어디 홀까지 오케이 하고 그럼 여기에 전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선이 구멍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선이 좀 자리를 못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수용을 하시고 이 선만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뭐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지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숨겨놨던거 있죠 show all 하시고 다시 오른쪽 show all 하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뷰의 스타일 있죠 에이트 뷰에서 부모에서 물려받는 거 해제하시고 요걸 하시면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을 거고요 해치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요 치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기 좋은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될거 같고요 옆에 치우죠 음, 요렇게 하죠 그다음 해치 스타일은 요, 여기 더블클릭 해치선 있죠 빛감. 더블클릭 한 다음에 어, 여기랑 스케일을 한 0.1으로 줄까요 색깔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되고 요쪽도 마찬가지죠 각도 좀 조정하죠 45도 한 70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0.2 빨간색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뭐 스타일을 해치 스타일을 카피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예, 카피 기능도 없습니다 뭐 숨기고 하는 건 있지만 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블 클리어 하셔가지고 각도 얘는 뭐한 30도 줘볼까요 예.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 만드는데 좀 생각하셔야 될게 많이 있죠 일단 이 트리 순서를 잘 고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섹션을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한걸 가지고 이렇게 등각표를 만드셔야지 서로 간에 부모자식 관계를 가진다는 거 그거 유념하셔야 죠차업을 해주시고 참여 아, 참이 두께가 빠졌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선 하고 이선 있죠 두께 우클릭 이건 방향이 맞으니까요 그냥 뒤 하신 다음에 찍고 찍고 위에 한번 찍고 나서 우클릭 오케이 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이쯤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 찍고 얘 찍고 방향 맞으니까요 이빈 공간에다 클릭 오른쪽 오케이 한 다음에 얘 끌어다가 보기좋은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요정도로 하죠 예. 자 어떻습니까 뭐재밌으면재밌고고 어, 이게 뭐 필요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런 짜잘한 재미가 있다는 거 그냥 일반적인 2D평면에다가만 매날 치수 기입하입보다는 요런식으로 등각비에에다도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런 치수들은 등각비 같은 경우에는 치수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요. 치수 타입이, 디멘션 타입이 이게 트루입니다. 근데 이런 데 이런 데에다가는 기본적으로 디멘션 타입이 뭐가 될까요? 예, 프로젝티드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